안녕하세요 해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8월 버전이고요 8월 3일자 수요일 단하 최저가 기준으로 해당 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작성 하면서 봤는데 대체적으로 인텔 CPU 가격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그거는 이따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피 메인보드랑 CPU 합쳐서 가성비 계산해서 또 따로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보드 가격도 일부 바뀐 것들이 있어서 적용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EX-A320이 품절 났으니까 조금 더 위에급 보드 넣는다 생각하고 만원정도 붙여놨고요 H610은 하도 안 팔렸었는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7000원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만원정도 까서 이번표에 적용시켜놨으니까 이번 달도 제 CPU 가성비 비교표 보고 현명한 지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중고급형 CPU부터 보겠습니다 중고급형 c p u 에 제일 위에 있는 라인업들 한번 볼게요 거의 막 70만원대 하는 이 CPU들 12900KS, 12900K, 12900N, 싹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적게 오른 애들이 3만원 많이 오른 애들은 7만원 가까이 가격이 오름으로써 가뜩이나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높은 가격까지 와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멀티 성능만 중요하신 분은 590X를 볼만한 시점이 왔습니다 5950 이거 한9 0만원 때는 이것들이랑 경쟁이 안 됐는데 내리고 내리고 내려서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시기에도또 내려서 지금 와서는 AMT 보드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업그레이드하기 좋은 시표가 될 거고요 AMT 보드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가성비가 좁혀지는 바람에 멀티 성능을 위해서는 590X를 갈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속조님 어, 저는 게임도 하고 멀티 성능도 필요한데요 그런 분들은 자 지금 와서 i9 사는 거 아닙니다 i9은 사실 최상위 라인업이라는그 택, 네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더 고가의 비용을 투자하고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이 이제 두세 달 이후면 은 신제품 나올 텐데 그택 바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저돈 주고 사는 게 분명히 돈이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19,900 시리즈를 구매하는 건 그리 권장하기 어렵고요 내가 고사양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멀티 성능이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 그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1 2 7 0 0 k 가세요. 거기에 괜찮은 보드 쓰시고 나중에 13세대 뭐 종결 CPU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1 2 7 0 0 k 도 가격이 무려 4만에 원 오르긴 했지만요 10%까지는 아닌데 8%는 오른 거죠. 근데 그래도 이 심각한 가성비 순위 보이시죠? 21등, 17등, 15등, 19등 이거보다는 그래도 12등인 마이1 700K가 낫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머티성능도 뭐 생각보다 큰 폭으로 차이는 안 나고요 맞죠? 어 싱글, 빨탐 충분히 가지고 있고 게이밍 성능 뭐 엄청 큰 폭으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케이스도내 아무래도 차이 난다고 할수 있죠 그러다 보니 요정도급에서 멈추는 뭐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마이 700K도 사실상 가성비 관점으로 보면 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아, 그럼, 성준님 저는, 슬슬 게이밍 유저인데, 다음 세대 글카까지도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CPU 쓰는 게 좋을까요? 자극 같은 건안 합니다. 그런 분들 그냥 5800 x 3D 쓰세요. 얘가, 보시다시피, 1 9 0 0 k 보다도좀더 좋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혹자는, 뭐, 평균 프레임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1% 프레임도 충분히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빠릿함 좀 떨어지는 거, 이거 어차피 체감 별로 안 되니까, 무시하시고, 작업 안 한다고 했으니까 멀티선쪽 떨어진 거 무시하시고 진짜 게임밖에 안 한다. 그리고 글카를 얻게 할 생각이 있다. 차후에 나온 4000 시리즈로. 그러면 은5 8 0 0 3 d 갈 만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5 0만 후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 제품 처음 출시할 때그 얘기 했었어요. 사실 이거 50만원 후반대면 정말 메리트가 있을 텐데 60만원 후반대면 은 솔직히 이거 안쓸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그 시기가 왔어요. 50만원 후반대.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수수 게이밍 유저 고사양 게임이든 저사양 게임이든 하드하게 게임 프레임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자그 다음은 5900X 드디어 녹, 녹색 딱지가 붙었습니다 녹색 딱지는 사도 크게 상관없다 정도쯤 될때 녹색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추천 목록인거죠 왜 그러냐면 또 3만원 내렸어요 인텔은 다 올렸는데 엔드는 대체로 다내렸더라고요또3만 내려가지고 47만원인데 4 7만에살수 있는 거뭐 있습니까? 어뭐 12700밖에 없어요 11700 12 노멀이나 11700F 정도가 요 가격이랑 겹쳐요 K만 가도 KF만 가도 가격이 50만원 중반대까지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랑 비교하게 될 텐데 멀티 성능은 뭐다? 5900X가 좋다 게이밍 성능 사실 11700을 D5 썼기 때문에 더 높게 잡있는 거지 이거 D4로 쓰면 게이밍 성능도 비슷하거든요 물론 최소 프레임은 마이사 700이 조금 더잘 잡습니다 그리고 이 싱글 성능 같은 경우에는 빠릿함의 차이인데 척도 100 정도만 넘어가면 은 사실 여러분이 불편함을 안 느낍니다 100인점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5900X에 어... 솔직히 뭐 B550 보드 이런 거 조합해서 쓰시는 게 가성비가 나쁘지 않아요 멀티 성능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것이고 게임 성능도 비등비등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사용하신다 보면 5900X도 추천목내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게이밍 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 하신 분들은 12700 가서 뭐 D5에 레모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가격도 이게 둘이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12700F는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취향급 가면 될것 같습니다. 8번 가든 9번 가든. 어쨌든, 요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훨씬 가성비 있게 짤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슬슬 5900X도 한번 고려해봐라! 그리고 게임이 좀더 중요한다면 12700F 쪽 가는 게 약간 더 나을 것 같긴 하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세대, 11세대 i9 지붕 와서 떠드는 사람 없겠죠 예, 패스하고요 이 가격 쪽 이거 사면 그냥 흑우에요흑 후부. 5800X가 그 AMD가 가격 오른 게 거의 없었는데 5000원 <웃음>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5700X가 한 4만원 내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역전 됐습니다 드디어 역전. 아니구나. 근접했습니다. <웃음> 역전이 아니라 근접했어요. 1000원정도? 1000원도 아니네. 700원정도 5700X가 비싸긴 하네요. 어 그럼 성전이 5800X 사는게 안나요 5700X보다 5800X가 멀티 성능도 좋고 싱글 빠릿함도 좋고 게임 성능도 조금 더 좋은데요.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5800X를 뭐 에코모드로 써서 쿨러 싼거 넣고 게임용도 써도 괜찮고 아니면 pbo 키고 쿨러 좀 좋은거 써서 멀티 성능을 뽑아내도 괜찮은데요 그 모든 유저가 컴퓨터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5700X 같은 경우는 팔라딘 400으로 온도가 커버되는데 5800X는 공랭 상급 혹은 수냉 쿨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쿨러 값이 좀 차이가 나요 보드는 똑같은 거 쓰면 되고 cpu가 도똑같다 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컴맹은 5700X도 슬슬 고려해볼 만한 시점까지 온 거예요. 성준님, 저는 뭐, 멀티가 크게 중요하는 않아요. 다용도로 PC를 쓰는 건 맞는데, 게이밍이좀더 중요합니다. 하신 분들은 5700X 가서 뭐, 대충 B450 보드나 550 보드 사고, 거기에 다 팔라딘 400 물리고 쓰시면은, 발열에 대한 걱정 크게 없이, 별다른 세팅 없이 즐길 수가 있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손댈 줄 안다 싶은 분들은 5800X 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5700X도 녹색 칠해놨습니다. 성럼이마님1 6 0 0 k 는 어떤데요? 얘네랑 이제 성능이 비슷하고 멀티 성능은 조금 더 좋고 게임 성능도 조금 더 좋고 싱글은 좀더 빨리 타고 가격도 좀더비싸긴데 이거는 어떤데요? 어, 실질적으로 구매가를 봤을 때 CPU가격은 5만원, 6만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가성비가 생각보다 별 차이 없는데요? 할 수가 있는데 메인보드에서 큰 차이를 가집니다. 11600K는 한 15, 16만원쯤 되는 보드 돼야지 전원부가 커버되면서 제대로 된 성능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드 값은 얼마 차이 나요? 좀 차이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납니다. 보드 값에서 적어도 6, 7만원 정도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CPU하고 보드 합치면은 11, 12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츠 600K가 5,700, 5,800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딱 봐도 메인보드로 합계순위로 봤을 때는 얘는 8등이에요. 5,700, 5,800은 3, 4등인데. 학계 순위를 안 보고 뭐 그냥 CPU의 가성비 순위만 봐도 얘는 7등이에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나는 가성비가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라이젠 5800이나 5700가 는게 맞고 혹시나 B660이나 Z690 좀 괜찮은 보드 사서 나중에 13세대도 갈아탈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1600K가서 적당히 버티고 놀다가 이거 중고로 팔고 왜 인텔은 중고가 방어가 잘 되니까 그리고 요가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서 요세 개도 추천모록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와서 11세대 넣는 사는 사람 없겠지? 예, 이거는 호구니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 좋겠고요. 12500이나 12600도 가격이 또 올라가지고 지금 와서 이거 살 바에는 무조건 그냥 5700이나 5800가 격는게 맞아요. 얘네들 멀티 성능이나 게이밍 성능은 얘네보다 좀 처져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와서 마이1 600K 말고, 그냥 마이1 600 노멀, 마이1 500 노멀, 이런 것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K랑 노멀이랑 달라요. 다릅니다. K버전 돼야 이 e 코어가 추가 붙고, 캐시가 늘어나고, 클럭도 더 높고, 레모버잘 되기 때문에, 사실 같은 제품이라 보면 안 돼. 마이1 600K는 i6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일반 노멀 i5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성비 좀 없어요. 구형 11세대, i7, 그리고 현세대, i5 1 2 4 0 0을 제외한거 나머지 i5는 좀 가성비가 없습니다 요거는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에 5600X랑 5600을 볼텐데요 5600X랑 5600은 단 0.15클럭이나 0.2클럭밖에 차이 안나고 나머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싱글성능도 차이 얼마 안나고 멀티 성능도 차이 얼마 안나고 게임성능도 차이 별로 안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가격한 2만원 차이 나요 그러면 성조님, 2만원 투자해서 5600X 갈 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술수 게임인 정도만 없습니다 근데 뭐 다용도로 쓴다 그러면 은 2만원 투자 한 만큼 효과는 없더라도 만원치 투자 한 만큼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를 보면 5 6 0 0이 좋은 거고 내가 예산이 조금 더 남아서 그래도 5600X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굳이 말릴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 정도로 느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살만합니다 가성비 현실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쭉 컸을 때 1등, 2등입니다. EXA310이 없어서 보드가가 다소 상승하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뭐, 프라임 520A2라고 있거든요. 그거 정도 쓰시면은 EXA310이랑 전원부나 방열판 품질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원 정도 더 비싼데, 그거 쓰고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EXA310 들어온 거 기다렸다 써도 되고, 그거 둘다 싫으면 B450M 어러스 엘리트 사도 괜찮습니다. 여튼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고 보드값이 전체적으로 인텔보다 매우 싸기 때문에 확실하게 CPU, 보드 합치면 가성비가 정말 있고 CPU 단일로 봐도 가성비가 꽤 인텔하고 격차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MD는 가격을 오히려 내렸지 올리질 않았거든요. 그다음 12400F 볼게요. 지금 12400F 사는 게좀 애매해요. 인텔 거 중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있는데, 사실 게이밍 성능은 5600이나 5600X랑 비교했을 때, 뭐, 1, 2% 차이라서 거의 폭이 없고요. 그리고 뭐, 얘는 싱글 성능도 압도적으로 뭐 빠이 탄 느낌도 없고, 멀티 성능도 조금 높긴 한데, 그것도 큰 폭으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찔끔찔끔 인텔이 낮긴 한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 뭐, 조금 더 좋은 걸 보고, 5만원 투자한다? 5만원 태운다? 애매하죠? 5만원 태운다 CPU에 5만원 태워야 되고 보드에 또 5만원 태워야 되고 10만원 태워야 되는데 약간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10만원 태운다? 참 애매합니다 저는 이제 마이스 400을 강추하고 싶지 않아요 인텔을꼭 가야 된다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이걸 한번 쳐다봐라고 얘기하고 싶지 이거 그냥 솔직히 목록에서 지우고 싶어요 약간 호구 느낌이 있어요 추천 목록에 이렇게 지우고 싶어 그냥 5600X나 5600 가시고 인텔 굳이 꼭 쓰고 싶다 그러면은, 마인 600K부터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뭐, 경쟁사보다 확실하게 좀 나은 느낌이 나지. 여기서는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중고급형 CPU는 추천문을 이렇게 좁혀 나갈게요. 대체적으로 인텔보다 AMD 추천이 많다.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아, 시성저 뭐, AMD 빨아서 AMD만 추천, 이러면 안 됩니다. 한 3개월, 4개월 전만 봐도, AMD 추천목록은 적고 인텔 추천목록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 12세대 막 나왔을 때는요. 근데 지금 오히려 막 나왔을 때보다도 가격이 더 비싼 시점과요. 보니까 인텔 추천하기좀 어려워지네요. 자 그렇게 중급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중급형하고 보급형 합쳐서 한번 봅시다. 12400F, 5600X, 5600, 뭐 12100, 9형 그 i5, 라이젠5 그 하위 등급 이런것도싹 집어넣어놨는데,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끝이에요. 뭐가 끝이에요? 5600만 보면 됩니다. 딴거볼 필요 없어요. 제가, 제가 방금 전에 바로 위에서 모르겠어요. 12400F가 가격이 좀 올랐고, 보드 가격지 감안하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CPU 단일로 등수 매겨도 8등이고, 보드하고 합쳐서 봐도 8등입니다. 12400F가. 가성비가 그리 안 좋아요. 게이의 성능이 뭐 5600X 대비 압도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사고 치고 나왔을 때 2%밖에 차이 안나는데 별로죠? 그냥 5600X에 램오버 하면은 이거랑 비교해도 하나도 안밀립니다 최소 프레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가 옛날 리뷰 찍어놓은거 있으니까 보시면 알거예요아 어, 그럼 12400때 램오버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인텔은 노멀에 SA에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램오버가 잘 안먹어요 그래서 얘는 뭐 쉽게 램오버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그냥 여기서는 5600X인게 맞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성준님, 12100이 CPU 가격도 싸고, 게이밍 성능도, 나름 얘들하고 뭐, 5% 밖에 차이 안 나니까 준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까봐, 말씀드릴게요. 보드 가격에서 2만원 차이 나요. 그나마 좁혀져서 2만원 차이 나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가성비 차이 얼마일까요? CPU에서는 3만원 정도 밖에 차이 안 난다. 보드값 상세되는 거 보면은. 3만원이면은 그래도 큰거 아니에요? 할수 있는데, 3만원 싸지고, 게이밍 성능 5% 깎아먹고,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멀티 성능이 30% 까집니다 게임에서는 3070에서 5%면 얼마 칠것 같아요 3070 70만원 하죠 5%면요 60T에서 70 가는데 10만원 투자하고 성능이 10% 올라갑니다 만원 다 1%로 계산해야 돼요 5%면 5만원 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3만원 아격는데 그래픽카드 선에서 5만원 손해 본거죠 아, 성준이 그거는 20, 3070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많이 쓰는 2060이나 3060쯤으로 계산할게요 2060이나 3060은 사실 23%밖에 차이 안납니다 12100이랑 5600이랑요 23%밖에 차이 안나니까 폭이 얼마 안되죠 어, 글카도 뭐 2060에서 3060 가운데 대략적으로 15%에서 20%, 20 사이에 성능이 좋아지고 대략적으로 어, 가격이 10만원으로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1%랑 대충 5,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15,000원 정도 차이 할 거예요. 15,000원. 여기서 또 15,000원 산세돼서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5600 가는 게, 1 1 0 0 가는 것다 훨씬 낫다 생각하는데. 나만 그런가? 야, 게임의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밑에 등급 가면은, 글카를 2060급, 이런 거 가면은, 얼마 차이 안 나요. 그건 맞는데, 멀티 성능 차이가 너무 크고,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리뷰할 때 보여주는 영상은 오로시 게임만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게임만 합니까? 아니죠. 뭐, 스팀 패치하는 경우도 있고, 게임하는 도중에, 아니면 뭐, 토렌트로 뭐,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 게임을 하더라도 디스코드나, 아니면 카톡 같은 거 켜놓는 경우 많죠.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옆에 띄어놓거나. 그러면은 게임 프레임 격차가 더 커져요. 코 숫자가 떨어지는, 리얼 4코어밖에 안 되는 12100의 멀티 성능으로는 5600의 멀티 성능을 따라오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근거 있어요? 쟤. 예전에 제가 실험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4코어짜리한개를 알아보기 위해서, 3300X하고, 그, 3600하고, 과연, 이제, 멀티 성능을 좀더 많이 활용한 용도에서는, 게임을 돌렸을 때, 게임 돌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뭘더 켜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프레임이 얼마 차이 나느냐, 봤을 때, 어, 백그라운드 뭘뭐 켰는 거랑 안 켰는 거랑, 차이 난 퍼센테지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이천 0 0에도 똑같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이 솔직히 3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치킨 한번덜 사먹으면 돼요 치킨 한번덜 사먹고 2060급에 극한 쓴다고 치면 아니면 그 이상급에 극한 쓴다고 치면 5,600 가는게 훨씬 가성비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제 생각에 공감 안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뭐 실험해보면 뻔히 다 눈에 보이는 내용이니까 저 같으면 은 이거 선택하고 지금 시즌에서는 이거 안쓸것 같아요 이거 가격 아마 13세대 나오면 내려주겠죠 지금 이 가격에 이거 산다고? 한 9만원대까지 내려가면 은 메리트 있다 생각했는데 12만원 주고 10만원짜리 보드 묶어가지고 i3 4코짜리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 성재님 몇달 전에 했는 얘기란 다 하잖아요 그때는 5600이 이 가격이 아니었지 5600이 22만원 할 때였으니까 지금은 18만원이면 갈망합니다 <웃음> 그래서 이번 달에는 i3는 아예 추천목록에 넣지 않고 여러분 나머지 구형도 볼 필요 없고 그냥 5600만 보십시오 자 마지막은 하급 보급형 CPU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10100F 그냥 쓰세요 사실 뭐 1660, 1660 슈퍼 p 이 정도급 쓸때 아, 성준이 그래도 이거 7% 8%면 큰거 아니에요 큰건 맞지 큰건 맞는데 CPU 가격하고 보드 가격 생각하면 은 10100F랑 12,100F랑 얼마 차이 납니까? 꽤 차이 커요. CPU에서 3만원, 보드에서 4만원, 7만원 차이 나죠. 7만원이면1660 슈퍼가 2060으로 바뀝니다. 그럼 성능이 20% 올라가요. 차이 많이 나죠. 바뀌고도 돈좀 남아요. 그래서 사실 극하에 투자하는 게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650이 2060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 라인업에서는 진짜 3만원, 4만원이 좀 크기 때문에 만배포프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PC를 좀 다용도로 쓰고 그러니까 작업도 좀 하고 아니면 뭐 게임을 하면서 딴 것도 좀 띄워놓고 아니면 컴퓨터 조금 그래도 길게 라이프를 좀 길게 수면을 길게 쓸 생각이 있다면 5600 정도는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저렴한 보드 뭐한 8만원짜리 A520이나 아니면 B450 보드 집어넣고 거기다 2060 정도 집어넣고 쓰시면 은총 견적이 90만원이 채안될 겁니다 부품 가격을 기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짜시면 은 사실 뭐 앞으로도 한 2, 3년 불편함 없이 어느 정도 게임도 다 즐기고 이것저것 다 용도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i3는 진짜 완전 사명용도가 아닌 이상은 또 권장하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은 어 진짜 400명밖에 안 쓴다 그럼 1백0 0 노멀이나 아니면 4 6 5 0 g 내장 그래픽 있으니까 요둘중에 선택하세요 요둘 중에서 12100은 지금 메리트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게이밍을 좀 즐긴다 라고 하면 5 6 0 0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텔이 현 시점에서는 가성비가 좀 없다 이 정도가 이번 달 CPU 추천과 결론입니다 어때요?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동일 하시나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번 달은 AMD를 너무 밀어주는 꼴이 됐는데 그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5, 6개월 전만 봐요. 그러면 거기에 AMD가 쓸수 있는 거 거의 없다 그래요. 근데 인텔이 자꾸 가격을 올리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소비자재장에서 가장 유리한 걸로 제가 선택을 해 드려야죠. 어쨌든 하 인텔 가격이 좀 내렸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달은 약간 안 좋은 소식에 가깝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급한 거 아니면은 전보타서 다음 세대를 쳐다보시거나 다음 세대 나오면은 뭐인텔크 기존 세대가 크게 싸지진 않겠지만 AMD도 이제 신제품 나올 테니까 그래도 선택의 폭은 늘어날 거예요. 다음 세대 기다리시거나 좀 급하다 싶으면은 웬만하면 AMD 쪽중과형 제품으로 선택하는 게 여러분한테 가성비는 픽이 될 겁니다. 자, 8월 월간 월경... 아 월간 자아니다 8월 CPU 가성비표 여기까지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총정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제 멘트 적어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